넌 내게 특별하고 내 모든 걸 달아나게 하잖아 난내 하루에 살고 싶어 그런 내 모습이 더 너를 떠오르게 해너 곁에 있을게 너 옆에 있을 땐 너의 생각 너의 표정도 내게 의미가 생긴 걸 너의 밤이 돼줄게 마침 어두워질 땐 너의 별이 돼줄게 사랑은 정해졌어 운명처럼 우린 자꾸 마주치게 돼네 하루에 살고 싶어 그런 내 모습이 더 너만 생각나게 해 너의 곁에 있을게 너의 옆에 있을 땐 너의 생각 너의 표정도 내게 의미가 생긴 걸 너의 밤이 돼줄게 마치 어두워질 땐 너의 별이 돼줄게 가끔씩은 우울하고 피곤하고 입맛 없어 오 그대여 내맘 말아줄래요 조금만 더 내게로 와줘이 믿을 때 너의 별이 돼줄게 yeah. 너 곁에 있을게 너 옆에 있을 때. 우리 이젠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 어려워져 너의 밤이 돼줄게 마치 어두워질 때. 널 별이 돼줄게나나나 no, no, no, no 너의 품에 있을 때 너의 마음에 있을게 난 온통 너의 생각에 잠을 설치고 있는 걸널 편히 돼줄게 별이 음. 돼줄게